바나나 아니고요. 유인나 아닙니다.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액션의 소질 있는 여전사 특집 그첫 번째 시간으로 전투력 만렙 찍은 예쁜 누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미모는 그저 거둘뿐 정말 엄청난 분들이 잔뜩 등장할 예정이니 반갑게 깨꼬해 주시고요.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옥으로부터 되살아난 복수의 화신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에게는 오로지 죽음과 맴매뿐인데요 오직 칼한 자루만으로 모든 것을 썰어 제꼈던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킬빌의 베아트릭스 키도입니다. 전직 데들리바이퍼스라는 암살단의 일원으로서 조직두목인 빌의 연인이자 최강의 킬러였던 베아트릭스 키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야단 도주를 시도한 뒤 고세의 딴 남자를 만나서 급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명색이 암살자 집단인 데들리바이퍼스가 이런걸 그냥 가만히 두고 봤을리는 만무했겠죠 곧 티도의 결혼식장은 피로 물들게 되고 그녀 역시 큰 치명상을 입은 채 식물인간이 되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4년 뒤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된 베아트릭스 키도 마비된 몸을 자력으로 푸는 탈 인간급 스킬을 시전한 뒤 하토리 한조로부터 명검을 하사 받아 본격적인 복수 혈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타자는 오렌이시 크레이지 에이티에이라는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린 야쿠자 주목입니다 덕분에 키도는 노격정이라는 술집에서 무려 수십 명을 상대로 첫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2편을 통틀어 이 장면이 가장 최고였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호위대장이었던 고고유바리와의 1대1 대결 <목소리> 녹엽정 정원에서 펼쳐진 오랜과의 마지막 결투 장면도 이 영화의 백미였었죠 두 번째 타겟은 버니타 그림. 여기서는 화려하고 세련된 액션이 아닌 거칠고 투박한 날것의 싸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 때리면 너무 아플 것 같다 싶은 장면들만 골라놓은 느낌이었죠. 세 번째는 엘 드라이버. 키도의 스승이었던 파이메이를 독살하고 한조의 명검을 차지하기 위해 동료인 버드마저 살해하는 등극 중에서 가장 비열한 캐릭터로 등장했었는데요. 덕분에 키도와의 1대1 결투씬에서는 버니타 그린만큼이나 처절하고 피 터지는 액션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무리만큼은 이쪽이 훨씬 끔찍했죠. 마지막 최종보스 전남친 빌입니다 솔직히 끝판왕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개쩌는 액션을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사람 하나를 반으로 갈라 제끼며 화끈한 첫인상을 심어주었던 갈라쇼의 여왕이죠. 다음은 킹스맨의 영원한 꽃사슴 가젤입니다. 악당 리치몬드 발렌타인의 개인 비서이자 말동무, 그리고 막강한 실력을 자랑하는 최강의 보디가드입니다. 다리엔 날카로운 칼날이 달려있는 스프레 의족을 장착, 어마무시한 민첩성과 기동력을 자랑하고요. 역대급 폭풍 단지 액션으로 화려한 눈뽕을 오지게 쏴주셨습니다. 게다가 앞머리도 일자로 잘라나서 완전 귀엽죠. 암튼 액션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뽑았고요. 특히 막판에 선보였던 에그시와의 1대1 대결 장면은 중추신경을 고데기로 말아버리는 후끈한 액션 마치 달사리의 현올림을 연상케 하는 현란한 연출로 보는 이들의 심장을 120bpm에 맞춰 힘차게 때려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킹스맨 1,2편을 통틀어 가장 최애하는 캐릭터였고요. 뭐 다른 걸다 떠나서 역시나 일자로 자른 앞머리가 넘나도 귀여웠 다음은 잭 스나이더 감독의 덕질이 절정에 이르렀던 명실공히 덕후들을 위한 종합 선물세트였죠. 영화 서커 펀치의 베이비 돌입니다. 교복차림에 일본 도를 장착한 금발머리의 미소녀가 다양한 괴물과 로봇들을 상대로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 덕후들 비명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죠? 저 역시 덕후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영화 나왔을 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액션신들은 모두 주인공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종의 망상으로 안그래도 약발고 만든 것 같은 YG한 분위기에 온갖 판타지적인 요소들까지 난무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거대한 사무라이 로봇들과 가볍게 말짱을 떠주시고 제1차 세계대전을 연상케 하는 밀리터리 스테이지에서 중무장한 스팀펑크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때부터는 베이비돌의 동료인 로켓, 블론디, 엠버 스위피 등이 합세하게 되면서 더욱더 화려하고 슈퍼한 액션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거대한 드래곤과 사투를 벌이고 미래 도시로 향하는 열차 속에서 전투 로봇들을 상대하는 등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막장 액션 화면을 뷰티풀, 원더풀, 파워풀하게 수놓아 주십니다. 솔직히 영화 자체만 놓고 보면 드라마 파트가 영 별로이긴 했지만 그래도 액션 하나만큼은 정말 쩔지 않았나 슬쩍 쉴드 한번 쳐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 참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애도 다 보게 되네요. 다음은 미소녀의 탈을 뒤집어 쓴 역대급 병맛의 제왕 은혼 시리즈의 히로인 카구라입니다. 우주 최강의 전투 종족인 천인 야토족의 생존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평범한 소녀처럼 보이지만 틈만 나면 빈구미를 발산시키며 보는 이들을 황홀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아이돌과 아지를 넘나드는 독특한 캐릭터 설정이 매우 돋보이는 친구였죠. 어쨌든 전투 시에는 본인이 해제되며 슈퍼 박력 터지는 액션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주로 평소에 쓰고 다니는 우산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맨몸격투에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날아오는 총알을 가볍게 씹어버리는 미친 날렵함과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어버리는 초인적인 힘 그리고 순식간에 적들을 압살해버리는 천재적인 무술실력까지 그야말로 괴물같은 피지컬을 자랑하는데요. 거기다 총상을 입어도 단 하루만에 아물어버리는 후시디난 회복력까지 장착, 진정한 사기캐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밥도 잘 먹고, 성격도 착하고, 얼굴도 참 격하게 아름다운 천년에 한번 나올 소녀, 카구라였습니다 아, 네 다음은 시선을 강탈하는 사이버 깻잎머리와 새까만 선글라스 고급진 유광 가죽 패션이 돋보이는 액션계의 트렌드 세터였죠 매트릭스 시리즈의 영원한 쌍큼 귀요미 트리니티입니다 모피어스와 함께 매트릭스 프로그램에 대항하는 행동대장 포지션입니다. 네오가 나타난 후로는 그를 도와 조력자로 나서는 한편 곳에 또 사랑에 온팡 빠져서 적정적인 연애질도 선보이게 되는데요. 극 중에서는 모피어스, 네오와 함께 3위 일체 중한 명이라고 하며 그로 인해 시리즈 내에서 매우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투력 또한 등장인물 중꽤 상위권에 랭크되는 수준으로 잡졸 따인 순식간에 발라버리는 화끈한 무술 실력은 기본. 대부분의 총기류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으며 이편에서는 뛰어난 바이크 실력까지 장착 음원 차트 대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며 폭풍 같은 카리스마를 뽐내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중2병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건 여기 나오는 애들 다 그런 거니까 그냥 패스하고요 뭔가 시커먼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매트릭스 안에서 정말 꽃 같은 존재였다 뭐 굳단 느낌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사실상 킥 S 시리즈의 진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다음은 보라빛 향기 아름답게 휘날리며 동격 피바다 액션을 선보여주었던 킥 S의 힛걸입니다. Who are you? Me? I'm Hit Girl. Hit Girl. 암살자를 뜻하는 히트맨에서 맨 대신 걸을 집어넣은 이름입니다. 단순한 장명 센스지만 알기 쉬워서 좋죠. 일단 슈퍼 히어로이긴 한데 배트맨보다는 퍼니셔에 더 가까운 노멀시 자경단입니다. 아버지인 빅데디는 전직 경찰관이었으나 음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뒤 복수를 다짐 어린 딸을 훈련시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덕분에 히걸은 어린 시절부터 인형 대신 칼을 가지고 노는 등 참으로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니다 게 되었죠. You're be fine, baby doll. 일단 전투력에 있어서는 11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온갖 날카로운 무기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19금 액션을 마구 찍어 제끼는가 하면 각종 총기류도 완벽하게 섭렵 막 날라다니면서 사람을 쏴죽이는 신박한 액션을 선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화려한 건 둘째치고 끔찍할 정도로 잔인했죠. 심지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게 자라나는 새싹이라고 하니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했습니다. 참고로 키게스 2편에서는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든 10대 소녀로 등장 3년 만에 이렇게 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폭풍 성장한 모습 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영화 자체는 1편에 비해 그냥 1편만 보셔도 충분히 벅찬 감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슈퍼 히어로에 질리신 분이라면 오늘 저녁은 히걸과 함께 유혈 이낭자한 화면 속으로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미스키라의 공주님이자 최강의 전사 타고난 피지컬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데 장빛발마저 어마무시한 분이셨죠? 다음은 DC 확장 유니버스의 든든한 마더니 원더우먼입니다 본명은 데미스키라의 다이애나 아마존의 여왕인 히폴리타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데미가입니다 한마디로 신이라는 뜻이죠.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전투에 크나큰 소질을 보였으며 피나는 훈련 끝에 데미스키라 최강의 전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검과 방패를 이용한 백병전의 최적화 엄청난 힘과 스피드를 뽐내며 스크린을 찢어주셨구요. 이지스의 방패를 녹여 만든 굴복의 팔찌를 착용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탄 팔찌 액션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실의 울감이라는 핵사기템을 이용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빼내거나 세상 신명나게 적들을 제껴버리는 근접무기로도 활용하는 등말 그대로 전천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DC의 희망, DC의 빛, DC의 아이유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거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급이라고 봐야겠죠. 내년에는 솔로 영화의 후속편이 개봉될 예정이고요. 역시나 멋진 모습 만나볼 수 있기를 잔뜩 기대해봅니다.